Thank <laughs> you. 1 3 가지 미량 요소 성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 흰색, 회색, 주황색 이런 뭐 초록색까지 뭐 아연부터 시작해서 칼슘, 뭐 규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주황색 비료. 예, 주황색 요 색깔 나는 요게 이제 코팅이 되어 가지고 속에 요소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피복을 해서 코팅을 시킨 완효성 비료입니다. 이게 이 성분표대로 으면은 네. 진짜 하자가 전혀 없는 비료예요. 어... 어, 완벽하다 성분은. 네. 근데, 변홍사에는. 변홍사에는 완벽하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작물에도 좋아요. 그 슈퍼추비는 써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슈퍼추비는 써본 농가를 보니까 한 3, 4일 정도 되니까 이게 눈에 확 드러나도록 예, 작물이 좋아지는 것 예,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여기 문경에 모신기를 이제 첫 모신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슈퍼 축제 사용하고 있네요. 커팅은 <웃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알로달록 이쁜데 이게 다 뭔지 좀 설명해주세요. 네, 이게 열세 가지 미량요소 성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검은색도 있고, 흰색, 회색, 주황색 이런 뭐 초록색까지, 뭐 아연부터 시작해서 음. 칼슘, 뭐 규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황색 비료. 네, 주황색 요 색깔 나는 요게 이제 코팅이 돼 가지고 속에 요소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피복을 해서 코팅을 시킨 완효성 비료입니다. 게 주황색 이제 요소 코팅 자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 두께를 보면 색깔 차이가 조금 진하고 연하고 차이가 나죠 응, 예, 이런 거는 조금 빨리 용출돼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좀 주황색이 진하게 이렇게 된 거는 조금 늦게 NK 어, 응. 살포를 해야 될때 필요할 시기에 그때 나올 수 있게끔 피복 두께 차이가 조금씩 나야지만이 똑같이 되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피복 색깔 자체가 좀 두꺼운 거, 조금 얇은 거 그런 차이를 둔 거죠 시기별로 균형 있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이 색깔 자체가 어, 이제 미량 요소를 뭉쳐놓은 겁니다 음. 예, 미량 요소 육대 미량 요소를 여기에다가 이제 뭉쳐놨고요 그리고 또 까만 게 아연이고? 까만 게요게 이제 아연이랑 그 고토 음.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측조 네. 어... 시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쪼록륵 이렇게 논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노가 나오면서 이제 비분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영요 음...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 뭐가 필요한 다른 양분들까지 넣어놨는데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알죠 <웃음> 지금 막 모내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요때 요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100평에 한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100평에 한 포? 네 이제 그뭐 풀을 갈아셨다든지 다른 작물을 하고 심으시는 분들은 뭐그 200평에 한포반 정도 그다음 이제 그냥 모신기를 뭐 일찍 하셔가지고 어 다른 작물을 안더 갖는 자리에는 비분이 없기 때문에 한 100평에 한포 정도 사용하셔서 가지 걸음도 안 하셔도 되고 위에 NK 육걸음도 그안 하셔도 수확할 때까지 비분이 유지가 됩니다 한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이제 전문서, 전문적으로 조금 더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시면 NK 비료를 뭐 500평에 한 포에서 600평 한포 정도 NK 비료를 살짝 날려주시면 어... 수확량은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쓰러질 확률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알아서 네, 그때 날씨 상황을 보시고 NK를 조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 날씨가 흐리다든지 아니면 작항이 좋은 상태 같으면 안 하셔도 뭐 기본 12개에서 13개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확량이 아, 기본 네. 12개 13개가 뭐죠? 어, 200평당 40kg가 어 12가 많이 해서 13가 많이는 기본적으로 드디어 영순농협에 저희가 또한번 왔습니다. 네. 응. 여기 지금 슈퍼 측조. 야요거 지금 이제 변농사의 시절이 돌아왔는데 이 슈퍼 측조 지금 많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여기 딱 들어와 있네요. 네. 아. 일주일 전에 이제 영순농협에 제일 필요한 만들자마자 네.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이 영순농협은 빠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웃음> 네. 식물물에 빨리 이렇게 좀 <웃음> 하시는 대단한 농협입니다. 네. 지금. <웃음> 슈퍼 측조는 왜받으신 거예요? 우리 가변농사 짓는데, 원래 시험 재배 한번 해보려고, 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 하길래. 어떤 차별화가 되 <웃음> 이게 미량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2십이0 10에 뭐 칼슘하고 오토부터 아연하고, 뭐다 들어있어가지고, 예, 요걸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아... 예. 아연이 어 이게 추출으로된데요 예, 아연 들어간 비료는 최초입니다. 예. 아... 지금까지의 추출비료에서 아연이 없었나요? 예, 아연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연이 왜 좋은 건가요? 활착? 활착, 예, 분을, 예, 분을 예, 활착할 때빨 예.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음. 많이 합니다. 아연 자체 사람이 아연이 왜 필요할까? 사람은 어디 필요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식 기능에 아연이 필요해요. 사람, 동물도 아, 생식 기능에? 네. 어, 근데 이는 그... 식물은 생식에도 피, 이제 필요하지 만은 뿌리발육에 아인이 정말 좋아. 아, 벼한테는. 벼에는. 음, 어. 두바레토에서 구, 주문하셨다면서요? 네. <웃음> <웃음> 저부 이거 왜왜 두바레토 주문하신 거예요? 연습용. 아, 한번 해보시죠. 시험, 시험재배. 시험재배에서 그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내가 광고를 제대로 해 줄키고, 예. 네. 결과안 좋으면 내는비료안 받지, 비료 <웃음> 안 받을 수도 있어. 아, 예? 안 좋으면. 안, 안, 안 받지. 예. 성분 자체는 정말 좋아요. 아 성분 자체는? 아, 나 나무랄 때는 없어. 예. 비로 성분표로 봐서는 나무랄 예. 데가 없어. 근데 제 양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기꾼 같아.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제대로 된 사기꾼은 뭐예요? 제대로 된 사기꾼은? 아니 그렇게 이게 딱이 성분표대로 같으면은 예. 진짜 하자가 전혀 없는 비료예요 아, 아, 완벽하다 성분은? 네. 근데 변홍사에는변홍사는 완벽하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작물에도 좋아요. 알록달록 이쁘네요. <웃음> 네. 이거 지금 왜 이거 왜왜 드시는 거예가이게가 이게 축조 비료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모시우면서 이 안개에서 나왔었을 때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깔아 앉아야 되는데 물 위에 둥둥 떠는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는 비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 조합장님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물에 잘깔았나안깔았나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슈퍼추비는 써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슈퍼추비는 써본 농가를 보니까 한 3, 4일 정도 되니까 이게 눈에 확 드러나도록 예, 작물이 좋아지는 거를 예.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3, 4일 정도 지나면은 예, 예. 파에해본 농가에 보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좀 잎이 좀 서는 거 같고 예, 예. 색깔이 좀 선명해지는 거 같고 예. 차이가 눈으로 보입니다. 예. 영숙 농님은 지금 SM 3부터 SM 슈퍼추비 SM 슈퍼추비까지 예, 세세개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 제품들이 다들어있다요 네, 예, 다 들어와 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꾸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비료를 뭐 좋은 비료를 써서뭐 수익이 좀 창출이 됐으면은, 예, 소득이 좀 보장이 되고, 예안 그래도 좀 농사짓기 어려운데 보장이 좀 됐으면 싶은 바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문경사랑 상품권, 예, 예 구입 가능합니다. 오, 아 가능합니까? 그럼 또 여기도 그걸 쓰면 또더 싸게. 예. 구입할 수 있겠네요 예 60만원 1인당 60만원입니다 오, 60만 원. 예, 오 예. 많이 올랐네요 요, <웃음> 저 상품권으로 종이 상품권 20만원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40만원 오 모바일 상품권이네요 예, 이래서 예, 예. 60만원 예. 한 달에 가능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그걸 사용해서 사면 은 얼마나 더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10% 할인 예, 무조건 그걸로 써야겠네요 거기서 네. 상품권으로 만7 1 0 0원 나도 좀 사러 와야 되겠다 <웃음> 우리 집 식구 다 이렇게 오라개가고 같이 <웃음> 미료좀 사러 와야 되겠네 네. 본격으로 <웃음> 꼭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웃음> 이용하면 좋죠 네. 어쨌든 이 스포츠 쪽 사용해 가지고 올해도 농사잘 지시고 네. 대한민국 농구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